식품 위생 검사입니다. 위생이란 무엇이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식품이나 음식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했어.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 그 다음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등에 대한 검사를 자, 실시해야 된다. 이걸 식품위생검사라고 하자 크게 나눠가지고 식품위생검사는 어떤 종류와 검사 항목이 있느냐 자, 막라된 내용입니다 우선 사람의 감각기관을 이용한 관능검사가 있습니다 외관으로 판단을 합니다 색깔로 점도로 그 다음 냄새 맛뭐 이물질 부착 여부 자, 이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관능검사로서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생물학적 검사 방법으로 일반 세균 그 다음 곰팡이 효모 자, 이런 것들 미생물검사가 있습니다 그 대장균군이나왔떤지 장구균, 기생충 검사, 그 식중독균, 감염병균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 그 물리적 검사로서는 온도, 그 비중, 뭐 전기저항, 그 방사능 오염 등 검사를 우리가 물리적 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나온다면은. 방사능 오염을 검사합니다 이거 무슨 검사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뭐로 답하시겠습니까? 그 결국에는 물리적 검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화학적 검사도 아니고 생물학적 검사도 아니고요 뭐 독성 검사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검사로서는 총 질소, 수분, 조지방 회분, 뭐 이런 일반 성분, 그다음 미량 성분 검사, 그다음 화학적 검사의 이제 유독 물질, 유독 물질, 그다음 항생물질, 그다음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화학적 검사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독성 검사. 일반 독성검사가 있고요 일반 독성검사에는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시험이 있어요 특수독성으로서는 변이원성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변이원성 바람성, 뭐 최기형성, 번식시험 이런 것들이 독성검사의 영역에 들어간다 <웃음>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세균 검사, 자, 총균수를 우리가 검사로서 알아냅니다. 자, 목적은 원료의 오염 여부 판정을 하기 위해서 주로 우유의 생유, 생유, 멸균 처리하지 않은 생유 중에 오염된 세균 측정을 위해서 저, 합니다. 자, 직접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본다. 금경법. 그 다음, 우유를 슬라이드 그레스 위에 도말하고 건조하고 염색한 후에 염색된 세균수를 직접 현미경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수를 숫자를 구하겠다. 자, 총균수 검사 방법. 다음 또 생균수, 신선도 판정이나 초기 부패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평판 배양법으로 표준 한천 평판 배양법을 씁니다. 패트리 디시, 패트리 접시 이거 뭐하는 데 씁니까? 이러면 은 우리가 이 생균수 시험에 일반적으로 쓴다. 금체가 지금 보시면은 금체의 각 단계별 단계별 희석액 1ml씩을 배트리 접시에 이제 배양을 합니다. 35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48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2시간 배양을 했을 때 자, 표준 한천 평판 배지를 이름을 그냥 SPC라고 스탠다드 플레이트 카운트 해가지고, 자, SPC 그러면은, 아, 이게 표준 한천 평판 배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균을 배양을 해서 집낙수를 계산을 합니다. 자, 집낙을 얻습니다. 자, 얻을 때, 15내지 300개, 이배터리 디쉬에 15 내지 300개 정도까지는 우리가 카운트를 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15에서 300개 실험했다. 실험했는 거를 가지고, 이 균수를 나중에 계산을 하는, 자, 생균수 계산하는 식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 식이 옛날의 계산 방식과 달라졌습니다. 새로 바뀌었어요. 몇년 전에 바뀌었는데 아직 옛날에 그 계산식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계산할 수도 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 계산은 제가 어, 유튜브에 올려줬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대장균 검사입니다 자, 대장균군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자, 대장균군이 뭐냐 얘기해요 그램 음성 무압호 간균 막대기 모양의 간균입니다 아포가 없어 그램 음성이에요 막대기 모양 강균입니다. 이대장균군은 유당 낙토스를 분해해서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 내지 통성 형기성균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용을 하느냐? 이균을 분변 오염 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 이걸 대장균군을꼭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저이 사진, 아 이게 대장경군이다 그러는 게 판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램 음성 했어요. 그램 음성이 나왔으니까 자숙 빛이 안 띄고, 띄지 않고 지금 같이 이렇게 그램 염색이 안 됐는 상태예요. 그리고. 더 확대해보면 간균이에요. 막대기 모양이에요. 막대기 모양이에요. 자, 대장균 군의 형태가 평판상 집낙을, 자, 그램 음성이기 때문에 분홍색을 띠고요. 간균이니까 막대기 모양이다는 얘기고, 아포는 없습니다. 무아포입니다. 자, 이거는 꼭 외우세요. 그램 음성 무아포 간균. 자, 시험 방법은 세 가지 자, 정성 분석에 정성 분석에 추정 확정 완전 시험을 거쳐서 정성 분석을 합니다. 자 순서대로입니다. 추확완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추확 완. 자 추정 시험은 LB 배지 락토스 브로스 그 유당 배지입니다. LB 배지를 이용을 해서 CO2 스가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가 발생되면 양성, 안 됐으면 음성. 이렇게 판별을 하고, 그리고 추정 시험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 확정 시험을 합니다. 확정 시험에는 BGLB, 자, LB 배지의 브릴리언트 그린이라는 시약을 첨가를 시켜놨는 BGLB 배지, 그 다음, 혹은 엔도 배지, 혹은 EMB 배지를 이용을 해서, 가스 생성 유무 및 금속 광택성 진낙 관찰을 해서, 양성, 음성 판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성이 확정 시험에서도 양성이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램 염색을 시킵니다. 그램 염색 염색을 해보고 해보니까 에, 그램 음성이 나오고 그다음 무화포 간균이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대장균군 양성 이렇게 최종적으로 추확관 시험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그 시험이 자, 이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추정 시험 이 조건에서 했을 때 양성. 그 다음에 음성 자 이래 됐을 때 추정 다음에 확정시험 자, 확정시험 들어오고 이와 같이 e m b 배지에서 하면 은 흑동색 금속광택집락이 나오면 은 확정시험의 양성이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완전시험을 들어갑니다 자 완전시험 해서 최종 그램 염색까지 해서, 그램 염색 확인하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대장균 여기에 양성 시험관이 요가스가 CO2 게스가 이렇게 차졌는 것이, 채워졌는 것이 우리가 확인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배양기입니다. 인큐베이터. 자, 인큐베이터. 그 다음, 이제, 앞쪽에는 정성 시험이었고, 여기서는 이제 정량 시험입니다. 양적으로, 양적으로, 과연, 얼마나, 얼마나 들어있느냐. 자, 이걸, most probable number라고 해서, 최확수, 통계적으로 아주, 가장 적합한 통계치로서, 양적으로 정량 시험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MPN, 다른 말로 최확수입니다. 자, 최확수, 어떻게 실험을 하느냐. 자, 시험 용액을요, 자, 자 10ml, 1ml, 0.1ml,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 단계 이상을 준비를 해서 각각 한 다섯 개 혹은 세 개씩 발효관에서 배양해가지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금체 뭐 1ml 혹은 1g 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수를 most probable number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론상 가장 가능한 수치입니다. 자, 그럼 지금 봤을 때 이제 110.1mm 아니면, 은 1, 0.1, 0.01ml. 이렇게 세 단계씩 연속적으로 물켰어. 다섯 개 혹은 세개 발효관에서 배양을 했어. 배양돼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그 시험관 숫자를 카운트를 합니다. 자, 카운트를 해서. 자, 봅시다. 예로서. 시험 조작, 시험 용액에 만약에 110.1ml 또는 1 0 1, 0 또는 0 .1 0 0 0.01 또는 0.1 0.01 0.001 이와 같이 연속해서 3단계 이상을 5개 또는 3개의 LB 배지 또는 BGLB 배지에 접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장균군 유물을 깨스 발생 되면은 양성입니다. 그깨스 발생된 발효관 수를 세워서 세워서, 자, 계산을 정량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검체 1ml 또는 1g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 수를, 자, 우리가 구해냅니다. 자, 어떻게 구했냐. 이제, 이, 뭐, 시험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에, 원시료, 원액, 그 다음, 10배 희소, 또 10배 희소, 10배 희소.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넣어가지고 이제 배양을 합니다. 36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 c 에서가스 생성이 되었다면 양성, 그러니까 양성 관수가 시험관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이제 개수를 세냅니다. 자, 개수를 세내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자, 예로서, 자, 시험 용액 접종 양이 0 0 0.1, 0 0.01, 0.001. 자,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해서, 자, 0.1ml 시험했는 다섯 개 시료, 시험관 다섯 개 모두가 양성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두 개가 나오고, 여기는 두 개가 나왔다. 그럼, most probable number가 70이라는 값이 됩니다. 70. 자, 70이라는 값이 나왔다면, 자, 여기에서 시험 검체 1m 중에 지금 구해놓건 most probable number 70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접종량이 만약에, 에, 1, 0.1, 0.0, 1일 때는, 1일 때는, 자, 70 나누기 7로 하고, 11 0 1 10, 10, 1일 때는 70 나누기 100, 0.7로 한다. 죠이 계산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노? 어? <웃음> 아이고야, 참. 자, 최확수 표를 갖다가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이 지금 혼동된다 자, 이거 말고 최확수가 표가 나옵니까? 아, 표도 없네 아 이거 안되겠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 계산은 요 부분 계산은 제가 올려둔 자료를 최확수 표를 가지고 카운터 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 자, 미생물 배지 배양 및 배지에 대해서 자, 배지는 액체, 배지, 고체, 배지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 우선 액체, 배지는 요 세균 증식이나 성상 검사, 대량 균체 혹은 대사 산물 넣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각 성분은 증류수에 녹인 상태의 액체, 배지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고체, 배지는 자, 크게 나눠가지고 모양에 따라 또 세분을 합니다. 자, 액체 배지에 한천, 아가를 가해서 응고시켜가지고, 자, 뭐 배지에 따라서는 어떤 알이라든지 혈청을 가해서 응고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로 미생물 보존 배양을 하거나 순수하게 미생물 분리하는 등의 고체 배지를 그 다음, 굳히는 방법에 따라가지고는, 자, 이세 가지 형태로. 자, 평판 배지는 그냥 패트리디쉬 같이 이런데 담아서 평평하게 이렇게 굳혀버리면 됩니다. 사면 배지는 이와 같이 경사를, 경사를 지게,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 여기 시험관에 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사, 경사지인데, 이렇게 두고 굳혀버리면은 사면 베지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렇게 그대로 세워서 굳혀버리면은 고층 베이지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자, 이 모양에 따라가지고 평판 사면, 그러니까 경사면 얘기입니다. 고층. 자, 이런 베이지로. 만들어서 자, 거기에 각각의 어디에 어떨 때 사용을 할까 여러분 사용 용도는 에, 달라지겠지 그죠? 당연히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은 하진 않을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정식 베이지로 사용을 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여러가지 혼합된 세균이 혼재되어 있을 때자 이걸 어떻게 분리 각 목적에 맞게 어떤 다른 원하지 않는 균은 억제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균은 잘 배양해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뭐, 증균을 위해서 배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간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배지 등등 내용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 평판 배지에서, 자, 집낙 분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평판 배지에 도말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했는 부분입니다. 자, 이 그림, 자, 어떻게 지금 1번 형태로 이렇게 도말하고 나서, 그 다음 2번 형태로 끝쪽에 연결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 자, 이렇게 1, 2, 3, 4 형태로 어, 도마를 했습니다 자, 이 도마를 했을 때 그리고 어디가 처음이고 나중에 그려진 쪽하고는 당연히 어떤 농도 차이가 있겠지 그죠 농도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집낙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마를 해서 어, 실험을 한다 <웃음> 그 다음 순수 배양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런 천자배양법이라는, 자, 방법을 씁니다. 이게 백금선의 끝에 균을 묻혀가지고 앞쪽에 있는 고층 배지 있죠. 그죠? 고층 배지 안쪽으로 표면 중앙으로 내부로 향하여 수직으로 균을 이식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균종 보존이나 혹은 혐기성 세균 그 안쪽 고층 배지 밑에 들어가면은 거의 균이 네, 저, 저 공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기성 세균 같으면 번식이 잘 됩니다. 그다음 또 불리한 세균의 깨스생성능이라든지 산소 요구성 등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웃음> 천자 배양법을 씁니다. 그다음 <웃음> 사면 배지에서는요. 자, 멸균된 백금위에 균을 묻혀가지고 사면배지 깊숙이 넣어주면은 안쪽에 응고수가 있어요. 거기에 접촉시키고 나서 사면 경계면에 이제 도말을 합니다. 그러면 도말면 중앙에 일직선으로 도말한 뒤에 뭐 다시 또 지그재그로 도말을 시키면은 자, 이 핵선 배양법이라는 사면 배지를 이용을 해서 균을 배양을 시킬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에, 배지 만드는 그 이름과 사용 용도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이쪽은 그렇게 우리가 식품위생 쪽은 그렇게 약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문제는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그림 나올 때, 자, 이, 이 그림을 주고, 이 사진을 주고, 무엇, 무엇했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지, 그죠? 이거는 집낙, 세균 집낙 계산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코로니 카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낙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일반 세균 대장균군 시험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뭐 이쪽에서 그 시, 시험에서 그 부분이 빠질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아시고 뭐1 4번 같은 이런 세균검사시 도말접 종뭐 작균 등의 이용되는 자이 기구가 이름이 뭐냐 자끝 끝이 뭐뭐 뭐 어떤 형태로 띄고 있습니까 귀 모양이잖아 그제 백금이 우리 귀를 갖다 귀이라고 해. 때귀 이라고 그래 이비 인후각을때귀 이자야 그래 백금 이 그래요 이빨 이가 아니고 귀 이자 이게 만약에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백금선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진짜 백금으로 되어 있을까? 응? 어, 여러분, 백금으로 이거 다 뭔들 뒀으면, 그냥 가져가는 사람들 많을 거냐. 그렇죠? 이러면 백금이 백금선 건데, 실제로 백금은, 옛날에는 백금 썼을 수 있지만, 지금, 꼭그 백도로 되어 있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미크롬선이라든지 이런 형태입니다. 음. 자, 그 다음, 대장균군 검사 방법에 정성시험에는 추정, 확정, 완전시험. 정량시험에는 MPN법. 다른 말로 최확수법. 생균수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표준 한천 평판 배양법으로 한다. 자, <웃음> 자, 여기에, 여기에 지금 18번 문제가 <웃음> MPN 방법이네. 그죠? <웃음> 이게 뭡니까? 시험용액 0.100이 있을 때, 자, 최확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설명으로 맞는 것은 최확수는 금체 1mL 중에 이론상 있을 수 있는 대장균 수를 얘기합니다. 1mL 혹은 1g 속에 있는 그 다음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다음 대장규 군의 정량 시험 중에, MPN 표에서 양성자의 좌표는 어느 것인가? 다섯 개 중에 제로. 다섯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제로.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요 다섯, 앞쪽에가 제일 만약에 이게 1ml 취했다면 여기 0.1, 0.01 이렇게 세 단계로 묽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10ml 취했다면 그 다음 10분의 1, 1ml 그 다음 0.1m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양성자 수의 좌표는 뭐냐 결국에는 0, 1, 0다 이 얘기지 그렇죠 제로, 1, 제로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위쪽에서 이 수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는 우리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앞쪽에가 지금 만약에 중앙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10분의 1 그러니까 10배 물 켜진 농도입니다. 이거는 100배 물 켜진 농도예요. 오치 되가지고 어 10배 물켜졌는데 5개 중에 하나가 양성 발효관이 나왔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여기는 나왔다. 그럼 이 수치가 굉장히 나중에 믿을 수 없는 수치예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most probable number를, 아, m p n 표를 한번 보고 봐야 될것 같다. 자, 그러면은 잠깐 여기서 일단락 짚고.